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여기. 위치가 제 있는 데가 네 네. 아, 동대구 여기 있는데 그쪽에 위치하고 네.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 신세계 그로케 맞은편에. 예. 여기가 이안이에요. 이안 센트럴 d 예. 네, 여기 화성 밖드림이고 바로 앞에. 음. 저거 넘어가네. 여기게. 음, 그러니까 바로 앞에. 횡단보도 건너서 주차장 있잖아요, 동대구역 주차장. 이 예. 예, 예. 횡단보로 가는데 바로 건너면은 저희 아파트가 있어요 어. 상가도 요번에 이제 분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 지금 동은 몇 동으로? 지금 2동, 2동, 2개. 두동으로 예.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위치가 동대구역 바로 건너편에. 세대수가 그러면, 191세대. 191세대요? 네, 이렇게 보면 좀 타입이 많은데, 네. 33평, 27평,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음, 지금, 여 제일 저는게 27평. 향은 이쪽이 남향이에요. 음, 남향. 지금 자녀 세대에서 고층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자녀 세대에 한해서는, 현금 300만원 지원해드리고요. 예. 네. 계약금 10% 납부하시면. 아, 10% 납부하면은 예. 이제 300만원 지원. 예. 손님한테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27평 기준으로. 네네. 아, 그냥 음. 일반 키높이 신발장으로. 네. 어? 18장이 아닌가? 네, 그쪽 면. 만 아, 예, 그걸로만 아, 해놨는데? 네네. 아, 신발장한명 정도. 3연동. 아, 10분. 3연동으로 네, 네. 주문으로. 이건 다 이건 옵션이에요, 기본 이건 옵션이니까 예, 예. 기본이 아니고 어,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옵션이고 붙박이 예, 잠은요? 예. 어, 그것도 옵션이 공중학교에 있습니다. 두번째 방도 마찬가지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키높이장 마찬가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모델라버스는 항상 뭐 설명해 주실 걸좀해주시야지 제가 아, 네. 뭐아는게 없으니까 네, 네. 예. 그래뭐 영상만 안 찍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제 어차피 예. 손님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죠. 현재는 요거 거실에 에어컨하고, 예, 안방에 에어컨은 이제 저희가 무상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아 거실하고 안방. 안방에 에어컨 시스템에 네. 어컨은 전부 다 하시려고 하면 이제 두 개만 추가하시면 되시겠죠. 음, 예, 예. 그러니까 최초 계약자고는 하 다른 혜택이 현재는 자녀 세대만 해서. 음, 뭐. 자녀 세대만. 예. 혜택이 추가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중도금은 작년부터 실행이 됐는데, 예. 지금 하시는 분은 이제 4회차부터 실행을 하실 거예요. 음. 요새는 다, 대구는 다 이자 후불제잖아요. 예. 이자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시겠 그럼 지금 요거, 이거는 빌트인 냉장고는 옵션인가요? 예, 예. 아, 옵션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공감빼 그렇죠. 놓는 거고. 지금 쓰시는 거 갖고 오시면 되죠. <웃음>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예. 나중에 이제 금액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건 기본일 거고, 그죠? 5분은. 예, <웃음> 세탁실, 그래서 동대구여기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네. 여기 대구하고 좀 다르게 보세요. 동대구역을 음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어. 수도권에서도 많이들 보시러 오셨어요. 하신 분도 많으시음 지하철역 있고, 그 기차역 있으면 네. 더블역세권더블역세권에 예. 그렇죠? 아, 그... 초역세권. 네. 지금 요 인테리어 벽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아, 예, 이렇게 진행됩니다. 벽지 처리 안하고 예예. 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예. 이거 맞습니다. 예,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요거는 남향 기준인가요? 네. 어, 지금 27평형은 전세대가 다 남향입니다. 음, 27평형은 전세대가 예. 다 남향이고 앞에 딱 트여 있습니다. 투자가 보시는 거는 2 7평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실거주는 이제 51평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많이 계약을 하셨고요. 아, 여기는 세탁실하아고 창고 형태로 돼 있죠. 아까 그게. 그 피공간. 예. 드레스룸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 부스 다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파우드룸이 조금 작긴, 작네요. 여기는 복방이장을 따로 넣을 자리가 없다. 그죠? 네 현정 같은 경우도 지금 그대로, 예, 그대로, 네, 시, 네, 예, 네. 그대로 시공을 네. 해주시는 거고. 패키지 옵션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 패키지 옵션으로 네. 지금 이게 27평 기준으로, 네. 예, 33평 한번 보시죠. 예. 지금 8차 타입으로 네. 해서 3 3평이 이거 지금 보실 수 네. 있게 코베이 구조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포베 24평형은 탑상형 구조이고요. 타워형이라고. 그러니까 아, 예, 되죠. 그렇죠. 34평형은 코베 아, 구조거요뭐 그래도 코베 구조가 확정 음. 면적이 음. 더 있잖아요. 예. 그러자마자왼 쪽에 이제 작은 방으로 예. 돼 있고 마찬가지 붙박이장이나 예. 네. 소방이장은 그... 두 개가 다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 예. 하나는 유상 옵션이에요. 예. 한 개는 기본으로. 예. 에어컨도 한 개는 유상이 아 이제 기본은 작은 방은 다 유상이 유상이고 안방 안방 거실은 무상으로 지금 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음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었고요. 그렇죠. 장바지 <웃음> 잘으고 침대는 충분히 들어가겠죠, 안쪽으로. 아, 예, 다 들어오는 구조로. 아, 여기가 이제 알파룸 공간인데, 지금 현재는 펜트리로 음. 돼 있죠. 음, 이것도 이제 추가로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네, 이제 비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기본하고, 이렇게. 음. 근데, 빵으로 만들면 거의 침대까지는 안 들어갈 정도의 그, 음소. 예. 드레스룸 정도 여기는 공부방 많이 만드시겠죠? 공부방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예, 그대로 예, 저 그쵸, 여기까지 저 안쪽까지 들어가니까요 방이 여기도 좀넣습니다저 음. 아, 끝까지는 예, 아니 그래요. 거실하고 안방은 마찬가지 거실이 두 개네요 멜리핑 에어컨이 네, 여기 다 기본으로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방에어컨이구요 네. 거실에 요거하고 아, 주방에어컨으로 치고 예, 주방에어컨이 아... 네. 만에무상식으 주방에어컨 6월 분계약자부터예요 <웃음> 6월 분계약자 6월, 네, 6월부터 음, 기존에는 거리 그래 안했고요 그럼 기존에 계약했던 분들은 또뭐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녀 세대 안에서 이벤트 네. 기간이기 때문에 예 네. 정확하게 말하면 선착순 5분이에요 음... <목소리도> 만약에 빌트인 냉장고도 옵션 개념으로 근데 세팅을 해 놓으니까 음보다 옵션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이전에 <웃음> 갖고 계신 거 갖고 오셔야지 네. 그러니까 빌트인을 이렇게 옵션으로 해놓으니까 거의 기존 거 버리고, <웃음> 맞춰서 구입하려는 그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예, 네, 그렇죠. 새로 장만 안 하시고, 요걸로 세팅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겠죠. 음. 안방에 오고 기본 사양으로. 전동 빨래기. 마찬가지, 실외기 설치기에. 지금요 벽면은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아, 세팅되는 아,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인테리어, 벽지. 예,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침대랑 같이 세팅해놓은 거.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 아, 드레스룸 바깥쪽으로도 또 베란다가 있네요. 네,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나머지 금액하고 생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상가는 이제 근생하고 판매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웃음> 아파트 기준으로는 여기가 지하 1층 여기가 1층 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전면부가 근생이고 이 지하 1층으로 안쪽 내부가 판매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이 근생 부분 1층에 6개 아, 네.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에 6개, 1층에 9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하 1층이면 어떻게 뭐.. 여기가 지하 1층이죠. 이 부분이. 네. 그러면 음... 지하 1층으로 보는데 메인도로하고 같은 1층이맞고말 네, 하십니 여기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거 지하 1층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그냥 1층. 공도상에는 지하 1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저기, 또음그 관계자가 또 그렇게. 그러면 약간 거. 좀 파시기는 파졌는 거. 여기, 있는데. 아니요, 완전히 1층에 가보시면은, 예. 여기가 외부, 여기도 1층이 있는데, 여기 에 단지 기준으로 꼭 그렇게 표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유수에 예. 한번 나왔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었 네,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 보면. 공부상에 예. 이제 지하 1층인데, 현장에는 예. 뭐 1층으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예. 보니까 약간 파져 있더라. 여기는 파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웃음> 그대로예요. 모형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는 부동산이라든가, 네. 그렇죠 뭐, 그,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음. 분양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분양가는 여기 평수 평수는 다 전용 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음. 7평 내외로 보통 8평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전용이 5평 여기 네, 네. 네. 5평부터 10평까지. 네. 그다음에 제일 큰게 적 지금 보시면은 여기저 부분 네. 주출입구 위에 부분이 네. 전용이 24평이에요. 음 여기는 학원 자리로 지금 네. 학원이나 개인병원 그 자리로 딱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음, 어찌 됐죠? 음, 금액은 국가스포함해서 9억 9천. 아, 제일 큰게2 0 예. 평이 9억 9천이고 예. 제일 작은 게 5평에 예. 3억 9천. 9천. 예, 9억.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5평. 지금 그리고 이삼각이 단지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2호 3호예요. 1호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가 2호 3호인데 여기는 약국 자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가 약국이 들어오면 여기가 개인 병이 들어오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 약국이 들어가면은 요 메디칼이 몇개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이 대부분 보면 소아과, 내과 치과 뭐 그런 게안 들어오면은 요새는 단체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가지 뭐 소아과나 내과 이렇게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약국이 거고 바라보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좀잘 <웃음> 없거든요 <웃음> 보면. 이 네. 주위에. 예 네. 인근에 약국이 없어요 물론 네. 저 뒤로는 네. 음, 한 1km 정도 떨어진 파티마 병원 거기가 있는데 요 인근으로는 현재는 약국이 없습니다 아 이러미 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쪽 자리도 지금 여기로 보시면 상가 출입구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보행자 출입구와 상가 출입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네가 음, 내부도 연결돼요 예,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는 교습소나 보습학원 여기 들어오기도 딱맞으실거예요 여기가 초등학교가 바로 단자고 있어요 인접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럼 요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죠 여기가 약간 블록이 지금 떴다고 이래 윈관으로도 확인을 하는데 10m 도로니까 모텔들이 들어가 있을거예요아 모텔톤이 좀몇회 예. 예. 어. 요거는 개발 예정인데 시행사에서 지금 아파트 보시면 27평형 기준으로는 이제 분양가는 사업 2천만원부터 저희가 유일하게 5 0일평형이 있어요. 아, 네. 동부 쪽에는 없어요. 음. 지금 7억대. 네. 여기 이제 저희가 확장비하고 패키지 옵션이 음. 같이 껴있어요. 이렇게두 음. 가지는 강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 안 하면 더 음.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네. 확장 안에 또 이제 패키지로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다에 음. 아까 보셨던 국박기장그 다음에 네. 뭐 이런 거, 무물한 천장이 전부 다 묶여있어요. 그걸 더하시면 이제 27평형 같은 경우는 최저 5억 초반까지 있죠. 5억 초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5억 초반부터 하는 게 2층부터 예, 그렇죠. 3층, 4층, 5층 예. 다 별도로 좋고. 그렇죠. 6층, 6층에서부터 몇 층까지죠? 6층부터 17층인데 이제 그 위로는 이제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음.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2층부터 5층 내외로 보시는 게 제일 음,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8사 타입 기준으로 예. 보게 되면 지금 패키지 다 묶어서. 그렇죠. 8사 타입. 예, 6억 전5 7천입니다. 렇 84A, 그렇죠. 84B고, 이거는. 네. 예. 그죠. 84A를 보면 아까, 5억 7천 기준으로. 예. 아까 보셨던 거는 842 e 타입. 음, 그게 842 예. e 타입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남향이 그러면 2 타입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동향입니다. 정남향은 그러면 정남향은 여기 있고요 A 타입, B 타입이 정남향으로 보시면 되세요. 음, 8 4 A 타입이 정남향이다. 네. 그렇죠. 팔사 A 타입에서 정남향을 보게 되면 네. 57차. 네. 음, 방금 받는 게8 4 네. B 동향이 네, E 타입이 네. 57차. 구간별로 줬는 거는 2층, 3층, 4층, 5층까지 네. 구간별로 금액을 조금씩 털리게 네. 줬고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되는요 네. 6층은 동일하게. 1층부다다6층 상층부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음. 따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다고 말씀. 그런 부분인데요. 음. 51평형은 8억대가 되겠죠. 8억대 후가. 유일하게 지금 51평형은 동대구 동구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좀더큰 평양 때 원하시는 분도 지금 있으시더라고요. 그요 가격이면 수성구 34평보다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아, 수성구도 싼 거는 좀쌉니다뭐 <웃음> 아, <그러세요? 웃음> 예. 네. 파동도 수성구고 뭐 지산동도 수성구 다주소 예. 수성구인데 뭐. 거기에 보시면 네. 지금 안 그래도 하신 분도 근래 하신 분도 이러더라고요. 안그래 50평대가 필요하신데 음. 그래도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좀더 보시면 이제 중도금 납회차가 있어요. 그래도 중도금이 6회차로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은 이제 4회차부터 실행이 되실 거예요. 올해 11월부터 네. 기존 분들은 다 실행이 됐는데 지금 하신 분은 4회차부터 1, 2, 3, 4가 같이 실행이 되겠죠. 네. 이자가 기존에 초기에 분양 받으셨던 분하고 비교하면은 반 정도로 다운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거꾸로 말하면 반은 세이브 보셨다시죠. 그 어, 여기 한 천만 원 가까이 세이브 오실 거예요. 이자 부분에서만. 이자 후일제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저희가, 어, 현금 지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빌트인 에어컨. 주방, 네. 안방하고, 거실. 이렇게두개 드리는 거면은다 금액적으로 다 따져도 한 이천만 원 정도 세이브 오신다, 이거죠. 아, 근데 원래 분양했을 때는 그 지원을 안 해줬는데, 네. 요번에 이제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다 선착순, 마지막에 선착순까지 하잖아요. 1, 네. 1순위, 2순위 넣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배치도는 8, 4, 130을 치고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네. 191세대 네. 사실 세대수가 2 3죠